A few moments later 요즘 나 썸타는 중야 근데 몇 살이야? 썸녀는 언제 결혼할 건데? 결혼은 언제? 서로 1살이라고야맞법이야 우리랑 동갑이잖아 연상이야? 안돼! 결혼하면 안돼! 그러면 화내는 어떡하라고! 야 아니야 결혼하면 화백는 어떡하라고 우리 화는 안좋아바바 우리 집 이웃들이 화백이 결혼 못한 거 들을 수도 있으니까 창문을 좀 닫고 어떡해! 마방이까지 결혼하면은 우리 화백이들! 어 어떡해! 유튜브 각 잡는 거냐고?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니! 나는 근데 지금은 진심이야. 아 지금은 진심이라고. 야, 생각을 해봐. 아 눈물나. 우리 화병이까지 시집에 못 가면, 어떡해. 맛방이까지상가 버리면, 어우 우리 친구들 다 시집 가고 잔가 가야 돼, 우리 화병이만 혼자 늙어 죽겠네. 아, 아, 으, 으. 검정색 개만 키우다가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! 사람은 다 누구나 늙어 죽어. 야, 사람은 다 누구나 늙어 죽지만, 화백이 혼자잖아! 혼자 늙어 죽는 거래. 옆에 배우자가 있는 거랑 다르지. 아이고. 아아아아 아, 아,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알 아, 알았어 미안해 알았어 미안해. <웃음> 게다가 우리 화백이는 화백이는 내 편집자란 말이야. 아아 아, 아. 타투가 나한테 펀치 날렸어. 그럼 좀 조용히 불어야겠다. <웃음> 너무. 슬프~ 우리 화백이는 매매일 어떻게 혼자 늙어 죽어 이제 나이가 스물아홉인데 이제 곧 있으면 10월달이고 이제 두 달만 있으면 곧 서른이야. 이제 서른 되면은 남자도 더 만나기 힘들다던데. 어쩜 좋아요~ 꿰~ 탑투 화남! 엄마랑 눈물을 닦아줄 수 없겠어? 자투야 엄마는 너무 속상하는데 엄마 눈물을 닦아줄 순 없겠니? 알았어 알았어 안할게 안할게 미안해 잘자 자, 내가 지금 이렇게 한거 화백이는 모르겠지 아 게임 중이야? 그 놈의 계집애 맨날 나이 29.5 게임이 나고 그러니까 이씨. 그러니까 이씨 혼자 들고 죽지 아 눈물 좀 치자 훔쩍 훔쩍 <웃음> 아 진짜 클립 따지마라 진짜 나화면이한테 죽는다